왜 그들은 기피신청을 기각했을까요? 그 기각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임성근 판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지난 2월 23일 기피 신청했었는데 3월 8일 오늘자로 그 결과가 기각으로 나온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이석태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2015년부터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관련 자료를 검찰에 수차례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는 그의 그간의 행적은 그가 재판관이라기보다 원래 정치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러한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입고 헌재의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이러한 그에게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이 상식에 비추어서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로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jtbc의 태블릿pc 하나가 도화선이 돼서 결국 탄핵심판까지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 에 적극 관여한 이석태 재판관 정도라면 임성근 판사에게 불리한 판결 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 임판사의 기피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 무엇이 객관적 사정인가요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출신인 것 박근혜 정부에 대항해서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인 당사자인 이석태 재판관 이 사람의 이러한 행적을 보고도 이보다 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객관적 사정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러한 기각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상식을 기대하는 마음을 접은 지 오래인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마저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떠나서 탄식과 을분을 토로하는 분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권분리부의 정신을 망각하고 부족한 자신을 임명해 준 문재인 정권에게 견마지로를 다하기로 작심한 듯한 행동이 연이어 드러났었던 것은 여러분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임성근 판사와 면담 시 탄핵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녹취록을 들려주자 죄송하다 기억이 안 났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가 정치인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청년과 정직 공정을 부르짖는 판사가 이처럼 빤히 드러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그가 판사가 아니고 대법원장식이나 사법부의 소장식이나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가 거짓말을 몇 번씩이나 둘러댔습니다 그러고도 그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이 정도로 무너뜨렸으면 사법부 전체를 위해서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러나라는 동료 판사들의 거듭된 요구에도 그는 비겁하게도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면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못 물러나겠다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소장이 여당과 야합해서 정치 세력과 야합해서 자기 사람 자기 부하를 탄핵의 총알바지로 내던져버린다는 것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은 아마도 영원히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보장하는 삼권분립에 의해서 독립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명수가 김명수의 거짓말이 그의 행동이 사법부를 대변한다고 볼때 사법부 망신을 시킨 그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은 기피신청을 기각했을까요? 그 기각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정치판사이자 문재인에 의해서 헌재재판관이라는 자리를 얻은 이석태 재판관에게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주도하도록 총대를 매게 해서 임판사 탄핵을 결국은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읽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탄핵이란 현직의 공직자의 공직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인데 지난 2월 28일자로 민간인이 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하지만 이번 기피 신청의 기각은 임판사 탄핵권을 각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떤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탄핵을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임판사라는 시범 케이스로 다른 판사들을 길들이게 하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로 읽힙니다. 여당은 최근 판결들이 연이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나온 것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간의 1년의 직무집행정지명령 취소와 연이은 징계 후 취소 등 1년의 소송에서 사법부가 여당의 완패에 해당하는 판결을 낸 점은 여권의 사법부를 장악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여권의 핵심 중한 명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국아들에게 허위확인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낸점 세 번째 문재인이 그토록 아끼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판결에서조차 징역 4년의 법정 구속이라는 판결이 나오으로써 여권 전체가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점네 번째 향후에 이어질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판결 역시 부인 정경심에 준하는 법정 구속에 가까운 엄중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다섯 번째 차기 여권 주자의 물망에 오른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드러킹과 공모한 부분을 인정했고 판결문에 여러 차례. 문재인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이 특히 여권을 불안하게 했으며. 여론조작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1심 2심 계속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의 경우. 이재명 지사에게 여권의 대권 주자를 내줄 수 없는 내부 사정상 어떻게 해서든. 어떤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김경수를 살려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사법부의 판결들은 정부 여당이 180여 의석으로 온갖 법안들을 야당의 저지 없이 마음대로 몰아붙이면서 무소 불위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판사들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자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반드시 임판사 탄핵을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판사들에게 보란듯이 말안 듣고 여당에게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흔들어 보여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이것을 바로잡을 힘은 부족해 보입니다 숫자에서도 밀리고 정신력도 단합력도 권력을 향한 투쟁의식도 모든 면에서 밀리고 있는 지금의 야당의 목소리는 거의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리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탄핵심판의 과정에서 함께 배석하는 다른 배석재판관들의 양심에 일말의 기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들 중 정치를 떠나 법과 양심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편을 들어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치적 외압을 벗어나서 법과 양심에 따라 무너져가고 있는 법치라는 원칙만은 일으켜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또한번 죽였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재판에서 여러분이 내릴 판결은 후대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길, 바로 그 길을 걸었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